쌍꺼풀 수술 하신 건가요? 모나을 생생한 후기 궁금해요 옷 어디서 사세요? 옷바퀴 몇이에요? 혼혈이신가요 카메라 체크 원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입니다 슬레이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우리 엉덩이님들의 힘을 받아서 구독자 만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커뮤니티에 먼저 글을 올려서 만명을 달성하면 Q&A 영상을 올리기로 네,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Q&A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찍을 예정이 아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들을 모아봤는데 약... 90개 정도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촬영하면서 질문들을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게몇개 있어서 아마 답변을 하고 나면 은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질문이 좀 겹치더라고요 그러면 은 Q&A 짧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커뮤니티 댓글을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만약에 댓글이 없더라도 서운해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는 그건 내 잘못이지 우선 첫 번째 질문 남자입니까? 똥은 어디로 싸나요? 발톱은 몇 주에 한 번씩 정리해요? 아 제가 내성 발톱이라서 그... 엄지발톱을 잘안 깎아요 엄지발톱을 좀 기르는 편입니다 그 깎으면 그막 뾰족뾰족 이렇게 해서 살이 이렇게 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아파서 그래서 양말이 좀 자주 뻥꾸나가지고 자주 꿰매는 편입니다 꿰매진 않아요 그냥 버려요 사실 어제 왜 축구 안 나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팬티 무슨 색이신가요? 어 이거 제가 아까 질문 정리하면서 봤는데 오늘 에메랄드 색이에요 그 에메랄드 색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런 색입니다 여러분 어, 약간 색깔 코드 C9 원래 오늘 생일 선물 받은 팬티 입고 나와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서 다 입어버려서 빨래통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촬영을 위해서 빨래통에 넣는 걸 입을 순 없잖아요 입을 순 있긴 한데 입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입을 수는 몇 센치? 어 한... 일주일에 똥몇번 싸요? 어 일주일은 세운 적 없고 하루에 한 세네 번씩 싸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똥을 좀 자주 싸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똥이었습니다. 자주 입는 팬티 색이 뭔가요? 빨간색이요. 영둥님 한솥 최애 메뉴 알려주세요. 앞으로 그거만 먹고 똥 닦을 때마다 영둥님생각하요 엉엉 알 l 뷰 저는 한솥갈 때마다 참치 야채 감초 고추장 곱빼기를 먹습니다. 그게 진짜 뒤지게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죠. 37살 아저씨인데 웹툰 보드 대학생활을 추억하며 구독 중입니다. 대학생활 일상을 많이 보여주세요참 풋풋하네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추억을 회상하신다는 점에서 저는 좀 영광이네요. 앞으로 좀 대학생활 관련해서도 일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개강을 못했어. 구독자와 함께하는 콘텐츠 생각 없으신가요? 저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재밌는 거 이렇게 찍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좀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아직 엉덩이님들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좀더 이제 제가 많이 성장하고 그때쯤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콘텐츠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저그 유병재님의 웃지 않는 생일파티? 그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저 그런 걸좀 기획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필이신가요? 가끔 입으신 옷 보면 찐 군필 같기도. 우선 저는 군필이 아니고 저한테 있는 모든 군인 옷은 다 저희 형 겁니다. 저희 형이 제대했어요. 형이 군대에서 가져온 옷들 제가 다 입고 있어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안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나름의 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덩이들 영둥이 그만 봐. 그만 보라고. 기타 어디까지 쳐봤어요? 어 저는 기타를 배우진 않았고 독학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치고 있습니다. 막 난이도를 정해놓고 하고 있진 않아서 기타 쉬운 노래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노래들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기타 쉬운 곡들 그런 것만 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타 말고 드럼을 원래 전공했기 때문에 드럼을 잘 치는데 이거를 괜히 말하면 TMI 같으니까 말안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말하면서 저 드럼 잘치 오빠 앞으로의 꿈이 뭔지랑 투월킹한 거 후회 안 하는지 궁금해요 어, 우선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꿈은 좀 흔한 꿈이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버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은 그거는 거의 다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재 유튜브로서 목적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도 엉덩이님들이 재밌게 봐주시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 너무 진지해 보이는데? 트월킹한 거 구, 후회 안 하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제가 구독자 만 명을 찍는 데까지 가장 도움이 된게 트월킹 영상입니다. 올릴지 말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좀 더럽기도 하고 비위상하고 그때쯤 구독자 천 명이었거든요. 겨우겨우 모은 구독자 천 명이 이 영상 보고 구독을 취소하면 어떡하지? 정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상 올리고 술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페이스북에 막제 영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우 oh, 쉣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요즘에 눈썹 스크래치 안 하시나요? 어 지금 제가 눈썹 스크래치 영상을 찍었는데 원래 십자가로 하려다가 실패해서 이렇게 막 V자로 지금 개 망했거든요. 이것도 나름 멋있게 생각해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크래치 영상 찍었는데 업로드는 못했어요. 망해가지고. 복근 있으신가요? 복근은... 조금 소심한 친구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또 구독자 2층은 엉덩이로 확정된 건가요? 우선 지금 엉덩이로 확정이 되긴 했는데 혹시나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변경할 생각이 아직은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엉덩이로 그렇게 막 엄청난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변경할 의사가 있는데 그래도 엉덩이는 좀귀엽자아 대우기 vs 용환이 지훈이 지금 다니시는 동방예대 말고 다른 대학교는 어디에 지원하셨나요? 어 지금 제가 동방예대 영상 제작과에 재학 중인데 제가 원래 영상뿐만 아니라 연기를 같이 전공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원래 배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랑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 딱 이렇게 두 개만 지원을 해서 붙는 곳으로 가자 했는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 붙어서 동방예대로 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상 공모전 같은 거안 해보면 영상제작과 면접 때 불리한가요?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영상 아예 안 하고 와도 돼요 그냥 잘하시면 돼요 면접을 영상제작과에 재학하면서 후회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 진짜 잠을 너무 자고 싶은데 밤을 새서 과제를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때 유튜브도 열심히 해야 되던 시기여가지고 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과제를 일찍 했으면 된 겁니다 학교 출신 때 졸업생 연예인분들도 공연하러 오시나요? 보통 그냥 투표 받아가지고 그 시기에 좀 유명한 연예인들 위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 학교 출신이 있을 수도 있죠. 모잉! 영둥이, 궁둥이, 귀염둥이? 영둥이, 궁둥이, 귀염둥이, 쌍둥이, 막둥이, 쌍둥이, 공둥이, 흰둥이 따로 화장이나 외모 관리하는 게 있다면? 어 제가 지금 가끔 좀 중요한 영상을 촬영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만명 감사 영상, 이런 Q&A 영상 찍을 때는 비비를 살짝 바릅니다. 그 비비를 제가 막 골라서산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준 그냥 비비 남은 거 쓰고 있고 외모 관리? 외모 관리는 아마 그냥 저처럼 잘 생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어, 외모 관리보다는 저는 좀 패션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어, 좀 패션이 좀 멋있으면 그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옷좀 좀 제발 잘 입으세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로또 당첨되면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어, 돈을 진짜 많이 받으면 뭐집한 채를 그냥 사겠지만 어, 웬만하면 그냥 촬영 장비? 아니면은 컴퓨터 좋은 거뭐 이런 거 하고 너무 진지해 보였나? 저 그냥 전액 기부할게요. 만 명이라니 기분이 어떻소. 어, 우선은 실감이 진짜 전혀 안 납니다. 제가 천명 찍을 때까지는 거의 한 7개월, 8개월 걸렸는데 그 사이 만명 찍는 데까지는 3, 4개월 밖에 안 걸려서 그 사이의 시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아직도 지금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우선은 어, 만명 찍는데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기분을 여쭤보신다면 아주 그냥 존나게 좋습니다. 영동이님 매력이 뭔것 같아요. 어, 이걸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큰것 같고 섹시한 것 같고 멋있고 다 잘하고 뭐 이래서 뭐해? 배우 할 생각 없어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연기에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 작품에 배우로 출연을 하기도 하고 누구세요? 갑자기 무슨 치킨 영동수는 항상 벽이 느껴져요. 완벽 살면서 받아온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오나홀.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적 댓글 알려주세요. 어, 제가 주적 댓글을 많이 받고, DM으로도 주적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주적보다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옛날 영상에서 드립쳤던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는 이런 댓글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겐다즈 솔직히 이번 Q&A 왜 이렇게 잘 생겼나요? 이 질문 받고 싶어서 하신거죠? 네 쌍꺼풀 수술 하신건가요? 어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쌍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에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알겠는가 <목소리> 최종 꿈의 목적지가 어디이신가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저는 그냥 돈 벌고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결혼 언제 하시나요? 저는... 결혼은 늦게 할 생각이에요 어, 좀 청춘을 즐기고 놀다가 이제 제 삶을 좀 많이 살았다 생각하고 나서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한 서른 중반 후반 자식을 요즘 안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래도 자식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개자식아 아니 죄송합니다 영둥이님 혹시 쌍둥이 이신가요 없다고요 그럼 영둥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겠네 맞는 말이야 오빠의 쌍꺼풀 짝짝이야 개 좋잖아 저 쌍꺼풀 짝짝이에요 그래 저 얼굴은 좀 짝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좀 많이 하고 나서 턱이 돌아갔어요 영둥이 형 얼굴이 작아서 장발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형 얼굴 길이 좀 알려주세요. 어, 제가 또이 질문을 받고 다이소에서 줄자를 사왔습니다. 제가 줄자가 없었는데 줄자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얼굴 길을 어떻게 재야 되지? 정수리부터 재야 돼? 아니면 이 얼굴만 재면 돼? 일단은 얼굴 길이라 했으니까 딱이 얼굴만 재도록 할게요.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렇면은 여기가 몇센치니 여기가 몇 센치야? 약... 20cm가 되네요. 네,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제 얼굴 길이로 따지면 제 키가 만약 160이면 160이 팔등신이네요. 이 등신아.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엄마 닮았다 생각했는데 크면서 좀 아빠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엄마, 아빠 둘다 쌍꺼풀 있고 엄마, 아빠 둘다 콧대도 없고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가 또 미남, 미인이시기... 미남 미, 미인, 미녀시기... 아, 미녀, 미남미시기 때문에 두분다 닮은 것 같아요. 에드머 성대모사 해주세요. 나빠 마파, 비마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동수는 왜 잘생겼는데 여친이 없나요? 어, 여친에 대한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원래 없어요. 아 있었는데! <웃음> 영상 편집 공부는 독학이신가요? 어 제가 고3 때부터 영상을 제대로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끼리 찍은 작품 편집하면서 독학을 시작했어요. 편집을 정식적으로 배운 적은 많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독학입니다. 영동아 축하해. 어, 이거 3대독자 형님이 역집 사는데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구독자 1명 축하해. 고마워. 오나물 생생한 후기 궁금해요. 또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안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위아래로 울었습니다. 혼혈이신지 궁금해요. 어, 우선 이거는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비밀이지롱. 옷 어디서 사세요? 저는 옷을 하나를 정해두고 사진 않고 어, 보통 동료, 아니면 번개장터, 아니면 빈티지 그냥 아무 쇼핑몰 딱이세군데서 사는 것 같아요 가끔 좀새 옷이 필요하고 새로운 옷을 사고 싶다 하면 은 무신사에서 사고 있습니다 키 몇이에요? 드디어 이 댓글이 나왔네요 어, 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저는 키가 167입니다 딱 영둥이님 옛날 우차싸 우이어멈 개그맨 오인택님 닮음 웅이 어마어마한 사람 있으려나? 어 이거는 저도 몰라요 한번 사진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표 어, 저는 원래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걸좀 좋아하고 연기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막 아프리카 TV 방송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카트라이더 방송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원래 좀 관심 받고 사람도 웃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딱 유튜브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지 않나 싶네요 딱 목표는 딱그 정도예요 그냥 제가 어디 어떤 자리를 가도 자기소개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소개 해야겠지만 어떤 자리를 가도 모든 사람이 어? 저 새끼 영둥이 아니야? 딱 요정도 되고 싶네요 꿈을 거창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생 있으신가요? 저 동생 없고 딱 형만 있습니다 형제 관계는 딱형 밖에 없습니다 영둥님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이 뭐예요? 오빠랑 사귀려면 어떻게하죠 이상형 궁금해요 우선 저의 이상형은 저랑 말잘 통하면 됩니다. 저는 말잘 통하는 사람을 좀 좋아해서 그리고 저는 딱 첫눈에 반한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친해지면서 어이 사람 괜찮네? 매력 있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형은 없고 좀 귀여우면 좋을 것 같네요. 귀여우시면 좋고 외모적으로 이상형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저랑 말잘 통하면 돼요. 인스타 세 용가리 치킨 저 인스타 골뱅이 천둥 언더바제트입니다 천둥 번개예요. 천둥 지지지. 이거 몰랐지? 이거 몰랐지? 너 이거 몰랐지? 천둥 번개야. 오빠 입술 색 너무 이쁜데 립 제품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저 원래 입술에 뭐안 바르는데? 근데 이번에 오늘은 바르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생일선물로 준 이거 틴트입니다. 틴트. 영동수는 왜 이렇게 잘생겼고, 잘생겼고 잘생겼고 잘생겼고 잘생겼고 잘생겼고 잘생겼고 그러게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근데? 아 짜증나 씨. 제가 살면서 장발이 이렇게 귀엽게 소화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장발을 다짐하게 된 계기는요? 장발을 다짐하게 된 계기. 어, 우선은 외모지상 주의 시대를 조금 건너가고 개성파 시대가 오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나만의 트레이드마크를 하나 가지자. 장발까지 가기에 여자들처럼 거지존이 있었다면, 잘 버티신 방법은? 거지존 때 저는 모자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맨날 그냥 모자만 썼어요. 아니면은, 왁스 발라서 이렇게 올리고 넘기고 다니거나, 그렇게밖에 버티는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영둥이님은 염색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다음 헤어스타일은? 아, 제가 이번에 다슈 코리아에서 협찬이 들어와서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꿀 생각인데,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 헤어스타일에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대 만발, 천발, 기대해 주십시오. 머리 자르실 생각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민 중입니다.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안 갔다 왔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나요? 제가 배우가 꿈일 때 롤모델은 조정석 배우님이었고 유튜버로는 에드머님이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힙합을 좋아하는데 래퍼로는 비와이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비와이님 제가 그 저도 같은 기독교인데 성공해서 그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저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 머리 나중에 언젠간 자를 거죠 언젠간 잘라야죠 이제 군대도 가면은 잘라야 되는데 형 머리 보고 라라라 스타일링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스타일링 하는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 그렇게 길었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한 100번 말씀드렸는데 한 9개월 정도 길렀습니다. 짧은 머리로 다시 할 생각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 어때요? 좋아요.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나도.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와이 좋아하고 요즘 또 길이 보이가 좋더라고요. 길이 보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잘생겼어 쓰바. 감사합니다 쓰바. 형 영상 찍고 있는 그날도 잘생겼어. 어떻게 알았냐? 지금 잘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러게요. 아... 직업 하는 일이 뭐예요 현재 지금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 대학생으로 재학 중이고 따로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편집 외주 맡고 있어요 코딱지 색이 뭐예요 어 보통은 초록색인데 가끔 무지개 색이에요 영동이키 알려줘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7 입니다 영둥이님 키 알려주세요 오빠 키 몇이에요 영둥님처럼 톱스타 유튜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구독자 만명 되면 무슨 기분이에요? 어, 아직 톱스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 우선 만 명이 되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는 어디 가서 구독자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532명입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돼서 기쁘고 좀 자신감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기 트월팅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셨는지 진짜 진짜 진짜 궁금해요 아 이게 원래 제가 학교 과제로 그냥 재밌게 만들고 싶어서 옛날에 그 SNS에서 짝사랑이 있는 방법 짝사랑하는 상대가 변기에서 휴지가 없어서 트월킹으로 똥을 털어내는 상상을 해봐라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오? 잠만! 트월킹?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로 트월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중 나오셨나요? 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백석 중학교 나왔습니다 트월킹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그 골반을 트월킹 하신 모습이 왜 이렇게 섹시해요 일단은 트월킹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섹시한 건 그냥 제가 섹시한 것 같네요 편집 프로그램 못써요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 쓰고 있습니다 야간분만이 뭐예요? 아 현재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 저희 학교 과 동아리입니다 어,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 또 진지하게 영화 찍을 때는 또 영화를 찍고 있는 뭐 이런 동아리입니다 야간분만 파이팅!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원래 2년 동안 힙합만 듣다가 요즘 들어서 델리스파이스의 고백 그리고 슈퍼키드의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말아요 어이두 개에 지금 빠져서 이두개 듣고 있고 힙합으로는 오벤 오바도즈의 15 미니스 프베임이랑기리보이의 호랑이 속을 you know, yeah.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피부 왜이리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있나요? 형 있습니다. 혼혈이신가요? 다음 컨텐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인가? 와 끝났다. 네 여러분 드디어 90개의 댓글을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우선은 제가 답변을 준비하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진짜 보면서 답변했기 때문에 조금 재미도 없고 횡설수설하고 말이 길어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만명을 찍은 만큼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엉덩이님들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엉덩이님들의 힘을 받아서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만명 Q&A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댓글 달아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면 은 댓글 최대한 답글 달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저는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명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